안녕하십니까 2021년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기본교육 사업비 집행 기준을 설명을 담당한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송지섭 과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비 집행 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유의사항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 비목별 정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기간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업비 집행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과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입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만든 상위규정이며 세부관리기준이란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사업 수행자가 준수하여야할 합의규정입니다. 단, 세부관리기준의 경우에는 주간기간이 별도로 안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관리기준 별표 7에서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비목인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무현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총 8개의 비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목과 세목은 같은 항목으로 보셔도 무방하나 보조세목의 경우에는 정의를 유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관리기준의 별표 5에서는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집행 및 처리기간입니다. 선정되신 예비창업자분들의 협약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입니다. 협약기간 이내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 원인 행위란 협약기간 내 구매, 계약 등에 따른 결과물의 제작, 검사 확인, 세금계산서 요청을 완료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등 구매 또는 이용기간에 대한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내 구매 또는 이용권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버 임차를 2021년 11월 초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 서버 임차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은 가능하나 협약기간에 속하는 2021년 11월 초부터 11월 30일까지만큼의 비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과 청구입니다. 세부관리기준 별표 4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용하신 후 사업비 비목에 맞게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k s t a r 홈페이지 등록 및 사업비 지급을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주간기관에서 증빙자료를 확인 후에 집행 적정성을 검토하고 집행 승인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시제품 개발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 반려처리가 될수 있으니 이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불충분 등으로 주간기관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시 인전되는 결제수단은 전자세금계산사와 사업비 전용카드입니다. 특히 카드의 경우 반드시 사업비 전용 카드만을 사용해 주셔야 하며 이외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가액에 한해서만 사업비가 지연되며 부가가치세는 예비창업자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급 제한 및 환수입니다. 먼저 사업비 지급 불가 대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네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비창업자께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창업자와의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둘째, 창업자분께서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의 임직원. 셋째,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넷째, 당일 연도 2021년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승인 중인 기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네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황세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타 지원 사업의 개인 부담금, 즉 대응 자금으로 본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비 환수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반드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간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와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간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수정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구성계획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간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득해야 사업비 이체가 가능하며 사업비 구성계획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간기관 안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주간기관의 원활한 검토와 사업비 집행, 승인을 위해 예비창업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